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바로 이렇게 기본 방사형 디자인 형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 이런거 어떻게 만드나요? 질문을 해주세요 너무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강의로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만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 기본 파워포인트 디자인에서 여러분들이 넣고 싶어하는 형태의 방사형 디자인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땡땡땡 기업을 중앙에 두고 여러 가지 계열사들을 표현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 하나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삐져나올 이런 계열들을 하나하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이지쌤 그룹이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탭키를 눌러서 이지쌤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땡땡땡 석유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또 탭키를 눌러서 땡땡땡 에너지 그룹 땡땡땡 자 이렇게 다섯 개까지 적어봤습니다 그냥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줬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홈탭에 여기 달락 아래쪽에 가면 여기에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변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눌러볼게요 누르면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아트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우와. 텍스트를 적었을 뿐인데 모양이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런데 일단 기본 방사형 디자인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있는 방사형 목록형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눌러볼게요 글씨가 작죠? 이렇게 일단 키워줄게요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만든 이 개체를 선택해 주시고 스마트 아트 디자인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레이아웃, 여기 있는 자세히를 눌러주시면 다양한 형태로 바꿔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기본 방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중앙에 이지쌤 그룹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원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중앙에 있는 이 원을 크게 키워줄 건데요 그냥 키워주게 되면 모양이 틀어지죠 무조건 Shift 키 누른 채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원형이 유지가 되거든요 이후에는 하나씩 하나씩 위치를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변경해 주니까 뭔가 비슷하게 나오죠 이후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원 도형과 바깥쪽에 있는 이원 도형에 속성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채우기 제가 미리 추출했었던 색상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색상을 좀 다르게 바꿔줄 건데요 저는 약간 회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회색으로 바꿨고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선도 선택해서 좀더 어두운 색상으로 배치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니까 이지쌤 그룹 안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계열사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계열사들 중에서도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건 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학을 일단 키워줄게요 그리고 사업근 좀 작게 하고 나머지들 키 크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니까 뭔가 배치가 잘 되죠 만약에 좀더 바깥쪽으로 크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것을 더 키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다 선택해서, 글꼴을 조금 더 깔끔한 글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저는, 나눔 스퀘어, 라이트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에너지 그룹, 콘텐츠 그룹. 자,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줄게요. 땡땡땡, 석유. 땡땡 화학 이지쌤 그룹 요거는더 두꺼운 굴골인 나노스케어 엑스트라 볼드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줬고요 이제 오른쪽에 텍스트만 입력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짠 이렇게 입력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니까 어느 정도 대충 디자인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낸 이 디자인을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응용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원 도형이 저는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형의 모양 자체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원 도형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에 서식 그리고 왼쪽에 보면 도형 모양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다양한 형태로 도형의 모양을 바꿔줄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사각형 둥근 모서리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모양이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하니까 좀더 각각의 느낌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주고 길게 그리고 각자의 사업군마다 색상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면 확연하게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어떤가요?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훨씬 눈에 띄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라고 생각해 볼때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똑같은 슬라이드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해 줄게요 복제 하면 똑같은 슬라이드가 하나가 더 나오죠? 그 다음 이것의 모양과 위치를 크기와 크기와 위치를 조금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양과 크기를 바꿔봤는데요 이렇게 모양과 크기를 바꿨을 때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것은 오피스 365라고 하는 구독 형태를 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 모핑이라는 효과를 써볼 거예요 상단에 전환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모핑을 누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런 방식으로 만든 것들이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방사형 디자인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할건 텍스트만 먼저 입력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계열의 도형의 모양을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